안녕하세요 외동아들 김승기입니다 여러분은 낭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에펠탑이 보이는 파리의 한 와인바에 앉아서 여유롭게 레드와인 한잔을 마시는 모습 빨간 노을을 보면서 야자수 아래에서 맥주를 마시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방금 제 머릿속을 스쳐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회에서 이 낭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이상주의자들의 한심한 푸념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낭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순간순간 느끼는 찰나의 여유 그 여유를 즐기는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여유를 즐기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회상 저는 어렸을 때 상당히 혼자서 잘 놀았습니다 이제부터 송이가 외동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콜라를 마시겠습니다 인형들과 노는 걸 좋아했고 <웃음> 저 혼자 생쇼 하는 걸참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차가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낭만의 경지에 가기 위한 몸부림이 어떠랄까요? 내가 왜 오늘 학원을 가야 될까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겪었던 어린 날에 차가운 현실들 그런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악이었지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클래식을 참 좋아했었어요 클래식을 들으면서 인형들과 놀곤 했죠 또 중학교 때는 재즈 CD를 밤마다 들으면서 브루클린의 어떤 지하에 있는 재즈 바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저도 낭만이라는 것을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 사회적 압박 속에서 찰나의 여유를 찾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친구들과 함께 반에서 노래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던 그 순간만큼은 이 현실의 고민들로부터 벗어나 저만의 세상으로 떠나는 느낌이었다랄까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제가 음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대학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이제 밴드부를 들어갔었어요 대학생활에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때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자주 하다 보니까 무대에 대한 어떤 경험 그리고 어떤 음악을 대하는 진중한 자세 그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수 있는 해외 연수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미국 LA 아 저기 생준기가 보이네요 이그 세상에 이 아일랜드 유럽, 서유럽 쪽을 우리는 수, 이거를 보는 걸 그치 않고 이 r 상관을 느끼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제지 지금까지 막연하게 생각했이이 낭만이라는 그 단어의 실체를 제가 몸 n 체험을 하게 된것이 거기서 느낀 것이죠. 아 나는 이 낭만적인 삶을 영위해야겠다. 결국 이 낭만이라는 것을 가장 쉽고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라고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좀 노래를 제대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라 해야 지 이어팟? 그거 마이크 여기 달린 걸로 녹음하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비트 찍으면서 다음에 넘어간게 이제 보급형 노트북으로 그렇게 노래를 만들었었습니다 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 연수를 모두 마치고 지금 와 있는 이 상수동 골방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좀 그래도 좀 노래다운 노래들을 만들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 내가 여기만 들어오면은 6개월 안에 성공 벼락스타가 bang... 될것 같다 내 목소리를 막 넣어갖고 내면은 막 사람들이 다 좋아해 주겠지? 그런 이제 착각에 또 빠진거죠 아주 심각한 착각이었죠 착각맨이에요 착각맨 믹스테잎을 어찌했지 해서 한번 내봤습니다 사운드클라드에 내봤는데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은 저희 엄마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뭐이 세상이라는 곳이 뭐 차갑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그때 느꼈던 게아이 마음의 소리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준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구나 하루아침에 절대 예술가가 될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사람들이 들어줄만 하지 않은가 필이 왔으면 이제 가사를 쓰게 됩니다 가사 가사를 어떻게 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다. 여튼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좀 해보고 싶은 것들은 나그네처럼 전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거를 어떤 예술로서 좀 표현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과 좀 공유를 해보고 싶고 제가 낭만을 즐기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낭만적인 얘기지만 제 어떤 젊은 날의 모습을 기록하고 싶기도 했고요. 그럼으로써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낭만 자유 여유 그런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다른 방식들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저의 작은 소망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제 노래를 좋아해주고 혹자식 꽤나 뭐저 괜찮네? 뭐 앞으로 좀뭐 눈여겨 볼까? 뭐. 뭐이 정도의 느낌을 가져간다면 참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낭만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그런 낭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외동아들 김승기였습니다. 음유신 김이 생깁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가사가 딱딱 맞아 떨어졌을 때 어떻게 이 카카을 쓸가 없는지 한번은 거야 가기저